방송 11기 성우 신나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스 데이트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제 편한 목소리로 <웃음> 진행을 할 거고요. 작품 질문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의 신나리는 어떤 인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음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캐릭터를 맡게 됐죠. 저도 나리를 맡게 됐을 때 굉장히 신났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됐던 캐릭터여서 음, 정말 기억에 남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나리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여려보이고 사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로 보여지기 쉬운데 속은 굉장히 강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어, 그 내면을 공감해주는 굉장히 마음 따뜻하고 강한 캐릭터입니다. 본인이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건 처음 보는 사람이건 디지몬이건 어, 어떤 곤경에 빠져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목표가 정의롭다, 옳다, 정당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나리를 연기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페탈드라몬 에피소드인데 정말 그페탈드라몬이란 디지몬은 숲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숲인 캐릭터인데 음, 어떤 존재로 인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하죠. 근데 그 숲은 디지몬들의 보금자리였고 그숲 자체인 페탈드라몬을 그 작은 몸으로 지키고 싶어서 음, 정말 가슴 깊이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꺼내 보이죠. 그래서 제 샘플 유튜브에 올라간 나리 샘플에도 이타적인 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말 그대로 천사 같은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디지몬인 가트본의 진화체가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약간 부록처럼 딸려있는 질문이 있는데 여담으로 디지몬 팬들과 커뮤니티에서 일부러 이름 캐스팅을 한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알고 있고요 네이버에 성우 신나리 를 검색하면 거의 바로 뜨던데요 신나리 성우가 누구야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제 프로필과 함께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의 신나리 성우가 누구야 라고 누가 질문하면 을 신나리 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다른 미의 패러디 던데요 일루스가 누구야? 라는 밈이 있던데 저는 그 밈을 어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재밌게 받아들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재밌게 웃어 넘겼는데요. 사실 어 일부러 이름 캐스팅을 한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 김세중 PD님께서 이름만으로 캐스팅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라는 작품을 들어갈 때 선택받은 아이들은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저희 전속들의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다양한 캐릭터들의 오디션을 다 넣었었고 그 중에 나리도 있었고 그중 최종적으로 캐스팅된 게 나리였어요. 네. 자, 작품 질문. 질문 답변드릴게요. 원피스의 울티를 맡고 계신데 울티를 연기할 때 중점으로 둔것 울티도 아, 제 최애 캐릭터인데 울티가 성격이 확확 바뀌잖아요. 남동생인 우리 패찡이를 대할 때와 본인의 원래 그 다혈질적인 확 하는 성격일 때에 갭이 굉장히 큰데 그 성격의 갭을 많이 차이 두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면이 캐릭터의 매력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매력을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귀여운 면모를 보일 때와 우악스러운 면모를 보일 때의 차이를 잘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제 최애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극명한 두 성격 차이를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이두 개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도 저한텐 비교적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절제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제하는 연기가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절제하는 아이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표현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귀엽고 애교스러운 느낌과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분노? 화를 내고 떼쓰고 약간 그런 느낌을 내는 것이 전 재미있었고 음, 그런 면에 또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 사랑해 주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이 애정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작품 질문 3번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이현홍을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면라이더 세이버라는 작품이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전투 씬도 되게 치열해 졌었는데 그 중에서 연홍이도 자기 오빠인 이시용 가면라이더 듀렌달과 함께 공동의 적과 결투를 벌이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치열하고 처절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 둘이 그런데 연홍이는 가면라이더 세이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빠를 또 굉장히 동생으로서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남자 형제에 집착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맡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울티도 남동생인 패치기를또 굉장히 보통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카드파이터 벵가드 시리즈의 미나의 미래이라는 캐릭터도 오빠에 대한 어떤 사랑? 애증? 집착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 인데 연홍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돌아가자면 그 연홍이가 정말 사랑하는 오빠인 시홍이가 진짜 죽기 직전까지 몰려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쓰러졌었던 연홍이가 그 장면을 보고 호라버니 외치면서 진짜 자기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그 둘의 무기를 자기가 혼자서 들고 적에게 돌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처절한 장면인데 전이 장면을 그 녹음 전주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 가면라이더 사벨라와 듀렌달의 명장면이죠. 그래서 미리부터 작품을 좀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당시엔 되게 하, 이거 나중에 어떻게 용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막상 닥치니까 그래 이건 연습도 내가 소리내서 많이 못하고 그때 나에게 맡기자라는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욕심껏 시사를 했다가는 다른 작품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목에 무리가 갈것 같고 해서 그냥 대본의 호흡이라거나 동선이라거나 그런 것만 잘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두고 딱한번 소리내서 연습해본 다음에 아예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날 갔는데 우리 듀렌다를 맡아서 연기한 저희 동기 11기 박준원 동기의 연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가니까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한 번에 오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서 가는 게 얼마나 서로의 연기에 시너지를 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억에 여태까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샘플 유튜브에 있으니까 구경 오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작품 질문 네 번째 답변 드릴게요 지금도 방영 중인 파워레인저돈 브라더즈의 도가비를 맡고 계신데 도가비와 저의 닮은 점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우리 가비는 굉장히 만화가라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있고 그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돈브라더즈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만화가로서의 삶은 잃어버리게 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캐릭터죠 닮은 점을 굳이 꼽자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일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점 그걸 직업으로 가비는 과거형이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점. 꼭 자기 일을 다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비가. <웃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성우에 대한 꿈은 굉장히 일찍부터 가졌어요.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원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엄두가 잘 안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을 알고 있었고 센과 치료의 행방불명 더빙현장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와 진짜 성우분들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으로 동경을 품게 됐었지만 내가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됐을 때 동아리 홍보를 오잖아요. 그때 방송부 동아리 홍보가 왔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자기 방송부 지원해보고 싶은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럴 엄두를 못 내는 아이였는데 친구가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음 그래 나 그럼 뭐 어차피 떨어질 거지만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갔는데 덜컥 아나운서 분야에 붙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성우분들을 좀 동경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좀더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어, 내가 동경만 하던 저 성우라는 직업을 내가 직접 해볼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이크도 주섬주섬 2만원짜리 콘덴서 마이크로 시작을 하고 녹음하는 법도 검색해서 익히고 혼자서 녹음해보고 더빙해보고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녹음하는 매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성우 지망생보다 먼저 성우덕후였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성우분들을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성우라는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존경하던 분들과 함께 녹음실에 있는 매 순간이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영상으로만 보던 이 대원방송 녹음실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꿈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정말 성우를 꿈꾸길 잘했다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세번째 질문입니다 성우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 어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라는 전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대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최애 캐릭터인 울티의 대사를 해보자면 아이 참 우리 패찡이는 창피한 것도 많다니까 우리 패찡이 자꾸 건들면 죽여버린다 정도가 있겠네요 음 그리고 나리의 대사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리는 이 호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감독님이 고생을 좀 하셨다고 <웃음> 말씀을 하셨는데 이아트몬이네 <웃음> 글자 아 가트몬 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웃음> 그래서 저희 대표 대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개별 질문.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캐릭터는 좀 눈썹이 항상 화나 있는 아이들 울티라거나 블랙클로버의 바니카라거나 트로피컬 로즈 프리큐어에서는 엘더 같이 좀왁왁대고좀 화가 많고 다혈질이고 그런 텐션이 센 아이들을 가장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감정이 절제되 있고 감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냉 미녀 스타일의 캐릭터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게임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TMI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 같은 캐릭터들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언젠간 한번 꼭 연기해보고 싶어요 작품이라고 하면 제가 극장용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이라든가 저희 어린 시절을 책임져줬던 디즈니 픽사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호소다 마모르 감독,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에도 언젠가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는 게임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좀 영화같은 게임들이 요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깊은 게임 장르에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 혹은 동기들끼리의 에피소드 하, 너무 많아서 사실 오히려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은데 저랑 제 동기 김채린 동기와 이명아 동기는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에요. 채린이와 같은 반이었고 또 반을 이렇게 옮기면서 명언니와 같은 반이었었고 이렇게 서로 알던 사이거든요. 근데 그 알던 사람들이 같이 동기가 된 거죠. 그때 정말 합격한 순간에 든든했어요. 그런데 또 같이 연기를 하다보면 붙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린이랑 저는 특히 좀 단역 위주로 캐스팅될 때새 1, 2라든지 뭐 개미 1, 2라든지 그런 세트로 엮이는 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반유야샤임메에서도 라이타 후타라는 배역 같이 나왔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기억나네요 새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모이를 먹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찍찍찍 하면 은 어색하고 너무 똑같고 재미없으니까 번갈아서 할 건데 난 올릴게! 니가 내려! 이런 교류를 서로 많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찍 하고 체리는 찍 하고 찍, 찍, 찍, 찍. 약간 이렇게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명언이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리랑 같은 문으로 만난 게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데 언니가 되게 뭐랄까 저랑 나리가 이름이 같으니까 항상 나리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성까지 더 붙여서 얘기해주고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언니가 귀엽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별질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대해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 그리고 어려운 배역,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꼭두각시 서커스의 빌마같이 좀 중성적인 캐릭터가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걸조로리의 로즈라는 캐릭터도 조금 비슷한 결의 캐릭터인데 이질적인 느낌의 배역이 좀 소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칠르게 빌마의 유성은 총알보다 빠르지. 조로리씨 또 만났네요. 약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가 제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쉽고요. 어려운 배역은 우리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의 날이라거나 카드파이트 뱅가드 오버드레스의 미나의 미레이 같은 친구들 여리여리한 친구들이 어 사실 제가 소화하기 좀 어려운 배역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더 어찌 보면 도전의식이 생겨서 더 많이 연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를 더 많이 성장하게 하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서 제가 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캐릭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 질문이네요. 첫 번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어 비교적 단기간의 목표를 생각해보자면 전 일단 게임에 많이 출연하고 싶은 예전부터의 목표가 있습니다. 워낙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자주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아무래도 롱런할 수 있는 성우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평생 <웃음> 여러분과 성우로서 만나고 싶습니다. 공통점이네요 프리가 되셨는데 느낌이 어떤지. 아무래도 전속되는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여러분과 만났었다면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는 게임이라든지 오디오드라마라든지 오디오북 같은 애니메이션 외에 다른 콘텐츠에서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와, 저랑 이렇게 데이트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원방송 11기 성우 신나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